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향단 이에요 여러분들 요즘 날씨도 영하로 떨어지고 눈도 왔는데 어떻게 지내고 계시나요 저 같은 경우는 요즘 시국이 시국이기도 하고 자택근무를 하고 있어서 이렇게 나갈 일이 많지 않은데요 그래도 만약에 나가게 될 경우에는 이렇게 패딩을 이렇게 막껴입고 안에 막 이거저거 껴입고 다니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외출을 하고 계시나요 그리고 나갈 때전 니트나 맨투맨티 많이 입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떤 향수를 뿌리는지 궁금하기도 하네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주제는요 비트에 어울리는 향수 추천입니다 첫 번째 향수 추천입니다 첫 번째 향수는요 메종 마르지엘라의 레이지 썬데이 모닝입니다 이 향수 굉장히 유명한 향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키트가 있어서 접해본 케이스인데요 그리고 이 향수에는 그 향수 컨셉에 맞게 사진이 이렇게 붙어있는데요. 레이디 선데이 모닝은 여자분이 이렇게 침대에 이렇게 누워있는 이렇게 상반신 모습이 찍혀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향기일까 하고 맡아봤는데요. 저는 그 사진에 있는 모습보다는 셔츠나 니트에 장미향수 이렇게 막 뿌리고 그걸 입고 벗어서 세탁세제 없이 빨래를 하고 그거를 진짜 햇빛 쨍한 날 이렇게 말리는. 그리고 그 말리면서 나는 그 말랐을 때그 햇볕 향 있죠. 그런 것처럼 쨍하게 나는 그런 향이었어요. 그리고 다른 날은 좀각티슈에 장미향 나는 각 티슈 있잖아요. 그런 티슈의 향도 나는 날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런 이미지화된 설명이 아니라면 비누향이랑 머스크가 이렇게 확 쨍하게 확 올라오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장미향도 같이 이렇게 스멀스멀 올라와요. 저는 이 사진을 보고 되게 그 데메텔의 세탁세제 향 같은 느낌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다른 매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장미향을 좋아하시고 그런 소피, 비누향이나 쨍한 머스크를 좋아하신다면 이 향수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해가 쨍한 겨울날에 포근포근한 흰색 니트를 입고 어, 이런 니트 있잖아요 이런 니트를 입고 뿌리면 진짜 잘 어울릴 것 같은 그런 향입니다 향수를 색으로 따지자면 연하늘이랑 연분홍이 같이 있는 느낌이에요 저한테는 그렇게 느껴졌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두 번째 향수는요 프레드리엠의 오베드상입니다 향수는 이렇게 생겼어요 친구한테 선물을 받았거든요 바닥도 예쁘고 향도 되게 마른 머스크? 양털을 한가득 안고 있는 그런 느낌의 향수라서 노트때문에 한번 찾아봤는데 막 전설의 향수 막이렇더라고요 선물을 받아서 접하긴 됐지만 막 전설의 향수를 선물 받은 느낌이라 되게 신기했는데 어... 노트는 되게 다양하더라고요 근데 저한테는 진짜 머스크 강한 머스크 그 자체였어요 사실 비누향이 조금 나는듯 하다가 깍딱깍 어,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폭신폭신? 그런 느낌이 나다가 그 강하고 쨍한 머스크 되게 오래가요. 저 같은 경우는 그 시향을 할때 옷에 뿌려두고 그 옷을 걸어놓거든요. 근데 걸어놨을 때 3일 넘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오래간 향수 측에 속했어요. 이 향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향수를 제가 색깔로 표현하면 정말 하얀 하얀색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게 사실 겨울 니트 향으로도 추천드리지만 을 여름을 제외하고는 가을, 겨울, 봄다 어울리는 향수라고 생각을 해요. 니트를 입지 않더라도 하얀색 재질에 굉장히 잘 어울리는 그런 향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아무래도 마른 양털의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니트에 어울리는 향수 추천에 한번 넣어봤습니다. 세 번째 향수는요. 세르주 루텐의 로라는 향수입니다. 향수 이름이요. L-E-A-U 로우인데요. 로우는 물이라는 뜻이거든요. 물처럼 깨끗하고 순수한 향을 표현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저한테는 이 향수 처음 맡았을 때 어떻게 느껴졌냐면 되게 신선한 공기를 확맞는느낌이어요 차갑고 신선한 공기. 그리고 나서 향수 설명을 그 매장에서 들었거든요. 근데 공기를 뜻하는 향이라 그래서 되게 격하게 공감이 갔어요. 첫 향은 그랬고 이게 가면 갈수록 정말 탁탁한 느낌의 셔츠향? 그리고 니트에도 되게 잘 어울릴 거란 생각을 했고요 앞에 향수와는 다르게 되게 물기를 머금은 향이에요 촉촉한 느낌의 향이랄까요? 프레드릭 앤은 정말 드라이한, 잘 말린 향이고요 첫 번째 레이지 선데이 모닝은 진짜 쨍한 햇빛에 말린 향! 근데 이제 빨래가 마르면 살짝의 물기가 있잖아요, 공기에. 약간의 물기는 머금고 있는데 그 세탁한 세제는 굉장히 마른 그런 향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촉촉한 그리고 차가운 물의 느낌이 나요. 그러다가 정말 잘 씻고 나온 비누향으로 이제 포텐셜이 렇게 넘어가더라고요. 머스크도 나는데 앞에 거랑 다르게 좀더 비누향이 저한테는 강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앞에는 두툼한 니트였다면 이건 정말 얇은 니트 있잖아요. 그런 니트에 목도리만 둘러도 정말 잘 어울릴 것 같은 느낌의 향입니다. 어, 컬러로 따지면 못 따질 것 같아요. 진짜 물처럼 투명한 느낌? 저한테는 그렇게 느껴졌어요. 한 계절마다 시향을 했는데 어느 계절에는 약간 시트러스 느낌이 나긴 했는데 차가운 계절일수록 확실히 그 제가 느꼈던 밝은 느낌이 잘 표현되더라고요. 그래서 겨울에 니트를 입고 뿌리시면 정말 매력적일 거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앞에 향수를 어떻게 느끼셨나요? 맡아본 향수 있으시면 오늘 것도 가감없이 피드백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좋아요, 구독 잊지 말고 부탁드릴게요. 그럼 여러분들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